연애에 맞추기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이별을 안타까워 했다. TV 초전 연애에 맛을 기획한 서혜진 국장은 22일 뉴스 1과 만나 시즌 종영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그간 방송에서 활약해준 출연진의 고마움을 표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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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두 사람의 이별은 제작, 진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V 초전 저작권 기호 뉴스 1 전날 오후 방송된 연애에 마트에서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연애의 맛을 통해 알콩달콩한 모, 습을 보여주며 종민아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으나, 끝내 이별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연애의 맛은 2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종영했다. 연애에 맞은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상반기의 시증1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는다. 연애에 맞추기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이별을 안타까워했다. TV 초전 연애에 맞을 기획한 서혜진 국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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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초전 저작권 기호 뉴스 1 전날 오후 방송된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연애의 맛을 통해 알콩달콩한 모, 습을 보여주며 종미나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으나 끝내 이별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연애에 맞은 2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종영했다. 연애에 맞은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상반기에 시 진 이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는다.